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모노모노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저를 구독하셨다거나 아니면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노모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모노모노는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새어사 시즌이 나올 때마다 같이 만들어낸 기획 상품이에요. 아참 모노모노는 모닝 노을의 줄임말이고 노을이라는 게 해가 뜨고 질때그 주황색 빛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노모노의 시그니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노모노예요. 세여서이기때 모노모노 미라클 모닝 키트를 디자이너 뭔가 협업을 해서 선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투자라던가 어떤 예산의 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디자인의 빗자도 모르고 정말 컴퓨터라고는 워드 엑셀 ppt만 할줄 알았지 이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쓸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프리미어 프로는 하고 익숙해졌는데 일러스트나 포토샵은 여전히 다룰 줄도 모르 거니와 디자인적인 감각 이런 것도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요즘 뭐 감성적으로 예쁘게 피드를 꾸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의 인스타 피드는 꾸며보려고 노력해도 뭔가 감성보다는 정직한 인증샷 같은 사진들밖에 찍지 못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런 어떤 감각이 많이 부족.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하면서 그런 감각을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뭔가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 감각은 정말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새여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모노모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과 걱정이 엄청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헤어유 라는 온라인 강의 회사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어떤 수업들이 있나 혹시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수업이 있다면 어, 내가 이 광고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걱정을 하면서 광고는 하고 싶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은 수업들이 있다면 아쉽지만 공중에 고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를 봤는데 마침 일러스트 강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모노모노 제품을 어떻게 일러스트로 하지? 라고 엄청 걱정하던 찰나에 직접 드로잉하는 일러스트 강의가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내가 도움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베어유의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어유에 있는 온라인 강의들을 보니까 주식, PPT, 엑셀, 일러스트, 유튜브 등등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자기 개발 쪽의 강의가 많았고 실제로 그런 강의들이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강의를 들었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자기계발형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더 필요한 것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한달 동안 세 번째 돌려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인강을 세 번씩 돌려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하나당 5분에서 10분 사이였어요. 직접 일러스트를 통해서 그려낼 수 있는 그리고 핵심 위주의 강의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세 번씩 돌려볼 수 있는 이유가 워낙 강의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강의만 돌려도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한 번으로 듣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일러스트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편집하는 게 저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시간에 부담 없이 계속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심리적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기본부터 하나하나 익혀나가는데 이 강의는 처음 접하는 편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부담이 없어서 계속 돌려보면서 스스로 독학하기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두 번째로 핵심 위주의 강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배운 걸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노모노 떡 메모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선생님이 자기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따라만 하고 조금 더 창의력을 첨가해서 저만의 작품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이었어요 처음에 한 3강까지는 이론에 대한 강의도 해주세요 이게 무슨 툴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알려주셔서 그 정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작업하는 걸 보면은 프로와 정말 아마추어는 한끗 차이라는 것도 뭔가 비슷한데 뭔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것들이 강의에서 딱딱 짚어주니까 그런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강의의 효율성을 가장 높여주는 게 바로 비법 노트입니다. 저도 프리미어 프로 작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단축키 쓰면은 편집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편집을 했다면 요즘은 단축키를 쓰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영상 만들 수 있고 물론 밤은 새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 3일 내내한 10분짜리 좀 넘어가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단축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비법 노트에서 단축키가 쫙 정리돼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실습 파일도 같이 주셔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또 좋았던 게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카페에서 이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꼭 소리를 듣지 않아도 다 자막이 나와 있어서 무음으로 볼수 있다는 것도 어, 저한테는 좀큰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정도 수업의 퀄리티에 이 정도 수강료라면 직장인 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업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장점을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한테 이 담당자분께서 영상에 이 수업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쉬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솔직히 저는 그 일러스트 수업이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수업이었고 실제로 그 수업을 듣고 고의 전후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저는 100% 그 이상으로 만족을 하고 물론 이게 광고제의지만 제가 이 일러스트 강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100% 구매해서 이 강의 듣고 회어사 모노모노 제품을 디자인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일러스트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 본다거나 부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일러스트 강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든지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일러스트 말고도 다른 분야의 강의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배어유 들어가셔서 꼭 저처럼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코드는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까지 받으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브이로그로 다시 만나요. 안녕!